이번 시간에는 구미의 최고가 아파트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도랑 도랑동에 있는 도랑 롯데캐슬파크 인데요. 실질적으로 1200세대의 대단지에 44평 15층이 6억 2천 거래가 되었고요 2위가 궁이 신능도 안등리에 있는 에스 클러스 F인데요. 마찬가지 36평에 10층. 세대수도 1,5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대구도 가격은 어마어마히 올랐지만 이런 지금 1, 2위, 3위의 아파트들이 2억대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흥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구하고 틀리게 급작스럽게 상승했는 케이스보다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2020년도에 가장 가격대가 가파르게 올랐는 걸 확인할 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3, 3위는 옥계동에 있는 현지 내버빌 18평에 5억 3천 이거는 기본적으로 1위 2위하고 틀리게 3천인데 5삼천에 거래가 되었네요. 마찬가지 세대수도 대우 많은 세대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찬가지 공단도 부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가 3구 트리니엔. 사실 뭐 크게 이름 있는 아파트 같지는 않는데, 60평에 10천. 구미 옥계동에 4억 9,500으로 4위 거래가 되었고요. 5위는 구미 아이파크에 36평. 47,200 그리고 세대수는 1,600세대.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어마어마하 많은 세대수입니다. 그리고 꿈이역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꿈이역 맞은편이 옛날 구도심지에 사실 메인 상권을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아마 48평인데 3층에 5억 3층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상승했다기보다는 2억 초반대에서 급작스럽게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사실 뭐 그래프 상으로는 거래량을 보면 의 조금 작업에 가깝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상구 트리 상구 트리니엔 60평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랐다가 내렸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급작스럽진 않은데 거래량은 어느정도 있으면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세대수는 사실 그래 많은 세대수는 아니네요 그리고 5위가 구미 아이파크 마찬가지 1600 세대에 36평 19,000 고층이죠 고층이 약7 0 0 0 거래가 되었고요 6위 우미 리센트럴파크 마찬가지 세대수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네, 원평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실 아파트 대단지에 아파트 형성이 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수가 60평이다 보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또 그렇게 사실 높은 금액은 아니고요. 생가지 꾸준히 형성을 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위 우미 센트럴 파크, 생가지 서른, 30... 대평 사항 천6 입니다 1 7천0 0고으로 됐는데 세대 수는 1500 세대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래 보면은 뭐 금액대가 그래 높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는 그리고 ic 부근 쪽에 인접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그나마 1 2 3 2 5위 까지 뭐 거래가 되었는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요정도 까지만 확인을 해도 기본적으로 구미의 최고가의 아파트는 6억 2천 현재 어거래량 자체는 그래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대구처럼 급작스럽게 작업을 했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7이 중흥 s 마찬가지 대단지 의 대단지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었고, 신도시 위주로 해서 많이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금액은 매금 34평에 21층, 고층에 4억 5천 9백. 상단지 골든클래스, 마찬가지 보인 세대수는 천세대에 조금 못 미치지만은 8리로3런평이 14층, 4억 4천, 0이 5년 프로지오 마찬가지 8 0세대 조금 동 떨어지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33평에 1 4 층, 0억 4천 그리고 뭐사억대에 거래가 됐고1 2에뭐현곡금 어울림포레 뭐 마찬가지 33평에 1 6 층, 0 4억 3천 1 0거 같은 경우는 금어올림은 그뭐 사실 세대수가 조금 적은 편이기도 한데 구미 시청에 인접해 있고 시내권에서 그다지 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위를 차지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위에서 10위까지 한번 봤는데요. 쭉 보게 되면 11위도 뭐 4억, 12위도 4억. 기본적으로 33평, 4평에 4억대, 그리고 3억 후반대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대구에서는 뭐 순위가 10위 내외에서 왔다 갔다 그리는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대구가 요정도 까지만 그래만 되어도 뭐 매매 금액이 요정도 까지만 되어도 충분하지 싶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꾸미 같은 경우도 이런 아파트들이 기존에는 대부분 1억 후반대에서 2억 후반대 였는데 4억 까지 올라갔습니다 갭 차이는 많지는 않지만 어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갖다 대면은 사실 뭐 높다고는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1억대 아파트가 3억대에서 9억만 대까지 올라갔는걸 보면 그래도 품미도 많은 거래량에 사실 금액이 많이 올랐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품미까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